애니몰로 TV. 어, 기존에 심어놨던 수초들 헤어블라스나 기존에 먼저 심어놨던 미크라텐도 이제 러너를 시작하고 있어요. 앞으로 어, 여기서 한 2, 3주 정도 더 지라면 훨씬 볼만해지지 않을까 싶고요. 네, 여러분, 3주가 지났습니다. 어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왕은 만화도항입니다. 네, 굉장히 망한 왕이고요. 왜 망했냐면 수초가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. 색깔도 좀 뜨고 있고요. 제가 하던 방식대로, 전형적인 방식대로 했었고 이 돌을 주신 분도 한테도 여쭤봤는데 이상이 없었다, 잘 자랐다고 하는데 망한 겁니다. 네, 수초가 색깔이 뜨고 있고요. 상태가 안 좋구나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망한 시기가 있었죠. 너무 듬성듬성 있었고 이게 자라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아 이건 또 망했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생 좀 했었는데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이 밀레니엄 스톤이 네. 뭐 등성듬성해서 망했다 하시는데 이거는 원래 듬성듬성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쫙찾지는 거기 밑에부터 차서 찾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데 이 한창 이기가 끼고 수처가 막안 자라고 쭈글쭈글해지고 막 이상한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했는데 여기 지금 소일이 네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급착계 영양계부터 해서 네가지 다른 브랜드의 소일이 섞여 있습니다 제 실수인데 가까이서 보시면 소일이 갈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조금 더 연한 검은색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수초가 자라는데 좀 좋은 영향을 못준게 아닌가 일단 지금 현상태로는 좀 실패한 어항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주 전에 비해서 생물이 추가 됐죠 롱핀 레이스 엔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로즈라인 바브 그 다음에 옛날에 있던 램프아이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 망한 어항 한번 자세히 보시죠 소일 네가지를 처음 한두가지를 실수로 섞고아 이렇게 된거 그냥 뭐 섞으면 똑같겠지 뭐 생각했는데 색깔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개선방법이 뭐있겠어요다 이게 소일 스타일이 달랐는데 내, 내 회사께서 섞였기 때문에 주구장창 환수했죠 진짜로 이거 밖에 답이 없다 하루에 50%씩 거의 한 2, 2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. 저는 일단은 엎어야 된다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엎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한 1,2개월 지켜보자 이래놓고선 다음날 엎어 놓고 1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난 진짜 나름 이제 이게 제이 뒤에 후경 수초들이나 이렇게 좀 자라면서 저는 나름 이거 스토로징 레펜스도 이렇게 좀 풍성하게 자라고 이런 이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는다고 하니까 제가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예. 일단 뭐 수초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네주 1회 지금 환수해주고 있고요 괜찮아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? 마음에 안듭니다 <웃음> 안드는 네. 이유가 뭐냐면 네. 석조 이 이바구 미스타일은 처음 해보거요 거의 처음이라고 네. 가야 되는데 네. 요 밑에 이 주석 아래가 그늘이 여요 네. 이걸 생각을 못해고 제가 세팅을 한거죠 아. 어떻게 보면 세팅 실패인데 네. 그 아래는 수초가 안 자랍니다 그게 계속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석 부분만 드러내고 작은 걸로 이렇게 채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DK한테 한마디요 네. 진짜 다시 한번 또 2021년 새해에도 없는없는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엎어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일단은 갈게요 자 현재 그런 관리는 저희가 어떻게 해주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테드님이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뭐 트리밍은 제가 해주겠지만 네. 어주 1회, 주 1회 30% 정도 이렇게 아니, 환수를 해주고 있습니다. 직수로, 수전물 직수로. 네, 네. 수전물 직수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아까 DK가 얘기한 대로 주상 밑에 어두운 컴컴한 데 있잖아요. 저기 네온테트라가 지나갈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디 거제도 쪽에 가면 이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유람선 같은 그런, 음 그런 느낌을 받아요, 사실. 저 네. 지켜보고 있으면. 마침 네온테트라가 여기 밑에 가 있는데 네. 밖에 있느냐, 안에 있느냐 색깔 명암도 다르네요. 네, 그래서 좀 약간 저는 멋있는데 이건 뭐 개입 차기 때문에 예쁘긴 해요. 네, 엎으실 건가요? <웃음> 댓글 주세요. 어떻게 할까? <웃음> 댓글이요? 네. 아 댓글 순으로 하죠. 뭐 제발 엎지 열... 말라고 좀 댓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열... 아, 이제 마지막으로 네. 어, 수초 설명 간단하게 좀해 주시죠. 나, 아, 네, 제가 좀 나올게요. 네. 자정경부터 보시면 미크란테문 몬테카를로가 이렇게 정경에서저 뒤까지 깔리고요. 네. 이렇게 하고 저 위쪽 좀 있어요. 미크란테움 몬테카를로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포인트 수초는 스트로징 레펜스입니다. 이렇게, 요렇게아 진짜 스트로징 진짜 예쁘다. 여기, 여기 중간 중간.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나 이렇게 좀 명암을 주기 위해서 스트로징을 좀 사용했고요. 아주 기본 수초죠. 뭐 스트로징이나 미크란테움이나 그리고 요 중간, 요 밭, 여기 중간 밭들, 요, 여기는 해 미니에어글라스를 심었습니다. 잔디 느낌 좀 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저쪽 뒤쪽에 로탈라 홍콩 이 있었겠는데 호시쿠사 종류거든요. 토치였나? 뭐이 이 종류가 여기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. 브릭시 아닙니다. 여기 군락을 이루고 있고 이거는 워터아이예요. 워터아이 시도를 해봤고요. 사실 어디서 본건 없는데 좀심면 예쁘겠다 싶어서 좀 해본 겁니다. 제가 하고 여기도 다 로탈라 종류가 후, 후경 중 후경 앞에 제가 요걸 심어 놨습니다.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심어 놨고요.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수초왕이고, 크게 어려워 먹고, 그냥 보기 심심하지 않고 예쁘고. 고기보다는 확실히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는 맛이 좀 있죠. 자, 이렇게 망했던 이위와금이 수초왕,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소일는꼭한 가지만 쓰시길 좀 말하겠고요. 당연히 여러분 한 가지만 쓰시겠지만, 일단 수초는 안될 때는, 뭐 망하거나 좀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환수가 짱이에요. 환수. 뭐 어떤 거 쓰는 것보다 환수가 제일 최고기 때문에, 한수로 여러분들이 좀 이겨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산호어항 같은 경우는 한번안 좋은, 좋은 상태가 시작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초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수초는 진짜, 진짜 죽기 직전 상태라도 환경과 갑자기 좋아지고 이렇게 갖춰지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초항은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 해보는 스타일의 수초항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몰로 TV.